부의 주변을 마스킹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일렬에 부착된 윈도우 상하단 몰딩을 제거하기 위해 도어 내부 트림과 사이드미러를 탈거합니다. 비필러를 비롯해 윈도우 몰딩을 모두 제거합니다. 상단물등의 경우 단순히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뼈대가 함께 있어 제거시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탈거된 부위에 남아있는 스티커도 모두 제거합니다. 해당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스티커 제거인 것 같네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고정볼트 체결 및 커버를 장착하고요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바뀌니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몰딩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나인 필러 몰딩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에 필요하시다면